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아, 전 시간에 그 조금 그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화두로 말씀드렸어요. 최대 착각입니다. 그런, 그런 그 연금소득에 대한 거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거를 또한번더 생각해 봐요. 왜냐면 세세마가 4월 16일날 그 시작을 하는데, 에 예,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세세마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결과 나올 때쯤 돼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마 하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얼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차트를 펴가면서 그래서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할수 있는 거를 저는 아주 이골이 나게 그렇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세스마가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벗어본 누가 임페리아 가네 그리고 이때가 기회다 생각한 거죠 그분들은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최소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라도 거기에 전혀 흔들림 없이 그러라는 의미에서 좀 약간 정신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 이게 정신이 안 되면은 네트워크 노동사업이 아니에요 노동, 노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정신노동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노동 사업이고, 그러니까 정신을 갖다가 얼만큼 제대로 가져야지 중심을 제대로 잡고 늦은 게 늦은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오늘은 어떤, 어,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같아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애를 처음, 전남자라서 애를 낳아본 <웃음> 적은 없지만은 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애를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제가 4.5kg로 나왔답니다. 자, 64, 아니, 64인데 시 그당 시 한국 병은 기록이었답니다. 애가 아주 그냥 무지 큰 애로 나온 거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떡 두꺼비 같은 그렇게 나왔대. 요 지금 이렇게 호리호리하지만은 그 안에 그렇게 에, 나왔는데 우리 어머님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그, 꼭그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그, 만약에 그때 이게 뭐 수술을 안했거나뭐그 제대로 안했었으면은 우리 어머님 저낫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데도 그 바쁘신 와중에도 자단에 와갖고 초유를 매이는게 좋다고 그 옛날 분인데도 그걸 또 어디, 어디서 알아들으셔갖고 애들 다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래서 초유를 매여서 어, 저,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별, 별 잡병이 없어요. 여기까지도. 몸도 항상 이거고. 그러니까는, 어, 초유냐, 분유냐.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처음에 초유를 먹고 자란 사람들은 그 면역력이 아주 그게 아주 그 신비스러울 정도로 면역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초유를 먹은 사람들하고 분유를 먹은 사람, 재수가 없고 자당 안에 어차 상황이 그래서 분유를 먹은 사람들은 자기는 모른, 모르지만은 그 초유의 그 인, 아주 그냥 신이 내린 그 어떤 그 성분들 때문에 초유를 갖고 인, 먹고 자란 사람들은 처음에 면역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분유를 먹고 자란 사람들은 그게 원천적으로 상당히 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다 나온 얘기거든요. 자, 시스템을 한다는 거는 어차피 권리소득을 갖다가 득하고 3대까지 상속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대로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렇게만 그냥 그 공식대로만 그렇게 예, 처음엔 좀 그렇지만은 저 안에 그렇게만 해서 그게 습관이 들고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또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그거는 초유를 먹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유를 지금 여태껏 분유를 드시고 하더라도 다시 그냥 다 접어놓고 그게 더어렵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오염될 만큼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 그래도 결단을 하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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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가격 문의는 좌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배운 거 그걸로 하다 보면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동안에 해놓은 것도 아깝고 뭐 등등등 그쪽에서 또 한쪽은 이렇게 그냥 깔아주고 가, 가는 그런 그런 것들 등등해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 나는 제대로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유하고 분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그 책이 나오니까 책을 보고, 아니, 뭐책 나오기 전에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후을 조금 더 나가서요. 그 내가 어떻게 분유를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떡하란 말이냐? 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초유를 우리 어머님이 안 먹여줬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좀더 인문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죠 쉽게 그게 더 적당한 얘기일것 같아요 자그 공부 되게 잘 해야죠 의사가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만 잘 해야 돼요 머리만 좋으면 다 공부 잘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성실성이 받쳐 주기 때문에 자동 안에 그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의사가 된다 뭐 법률가 검사가 되네 뭐 이런 거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머리만 좋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성실성이 같이 이렇게 아주 켜켜이 몇년 동안 그게 아니면몇십년 동안 그게 잡혀진 사람들이니까 되는거지 그 아무나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 무면허 의사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무면허 의사가 있고 이쪽은 대학을 그렇게 그냥 유과대학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거길 들어갔어 거기서도 피 터지게 공부하고 그냥 거기서 의사들 사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권위주의적이에요 엄청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서 인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에 수련이 전문의까지 가는데 빠른 사람이 1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들 몸을 갖다가 누구한테 맡긴다 그러면은 문면은 의사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인턴 레지던트한테 몸을 맡기겠어요? 수련일을 거쳐서 전문의한테 내 귀중한 몸인데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예약을 걸어놓고 그러고 그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 무면허 무면허 의사 그국거는 법률적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직급 도전하는 분들은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의사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면허 무면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차 차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기 죽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 죽어마땅하지만 은 엄한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또술 먹고 음주운전 무면허에 또술 먹고 음주운전 하는 이건 네트워크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은 안돼옛 어른들 얘기에 뭐술 먹고 뭐 하는 거는 정신 나간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니까 그렇다는데 네트워크는 자당 안에 술 먹고 한답니다 그거는 자당 안에 아주 술 먹다가 그냥 한 그룹이, 그냥 우리로 보면 임페리얼 그룹이 그냥 1, 2년 만에 그냥 싸그리 없어지는. 그술 먹는 게 그렇게, 여기 이 사회는 그렇거든요. 무면허 의사가 된, 무면허 의사가 되지 않고 그걸 다 고증감내 다 겪어가면서 그래서 또 인턴 됐으면 이제 그된것 같았더니 가운은 입었는데 누가 인턴한테 자기 몸을 맡기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수련이 다 거쳐서 전문의 못해도 수련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다가 수련이라고 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연금소득이 되려고 그러면은, 못해도 인턴, 레지던트 자격을 갖춘 그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문면허 의사로, 문면허로 그, 지금 이거를 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복제사업인데, 문면허는 무면허만 나와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고 언제 한번 걸렸다 그러면 코되게 당합니다 그냥 뿌리치 없어져 버려요 연금소득 당대 소득도 안 됩니다 지금 뭐 2,300 나와 그래서 그냥 어찌 어찌 가 그것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니까 그나마 라도 2,300이라도 나와주는 거예요 올해 아, 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소리소문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네트워크 그래요 그러니까 는건 이, 어, 아,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직접 제가 경험도 해봤고, 많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면허가 되지 마시고요. 어렵더라도, 근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의사, 의사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인데, 그 ABC대로만 하라는 얘기예요. 자교, 부임법그 다음에 그 개념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원칙 지켜가면서 하는 게 복제가 되는 거니까. 원칙을 안 지키고 여기저기 딴소리들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복제가 되겠습니까? 배를 한 사람이 저가는 게 아니고 그냥 10인 10세기야. 100이면 100, 100명 다 달라. 그리고 왜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몰라. 시스템 없는 게 시스템이라고 그랬어. 나도 잘 몰라. 그 네트워크의 정의도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스템이라고 잠깐만 얘기하는데 뭐, 시스템 정확히 잘 몰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문면허 의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그냥 10년이고 5년이고 그냥 했던 그거대로 그냥 해봐야 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잘, 에, 그거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마이크로는 뭐 이렇게 장담을 하시냐? 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리고, 아, 저, 저 전번, 그거 저기 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인 전화도 오고 뭐 이렇게 나무나라는 전화는 요즘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이제는 그러, 그러시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플랫폼 아닙니까? 플랫폼 사업이 기 때문에 입소문과 자랑은 저기에서 하는 거고요 오프라인 그 코로나 전에 막 그렇게 그 할머니 아저씨 뭐 이렇게 아주머니들 하던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게 여기서 입소문과 자랑이고 플랫폼 사회에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플랫폼의 원조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공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크 세개 동그라미 이렇게 그어갖고 이렇게 세개된 마크 핸드폰 보면 나오는 거 있으면 그게 공유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링크 링크 그러잖아요. URL 그냥 링크해갖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 그게 연결입니다. 플랫폼은 공유와 연결이거든요.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장님도 강의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와 연결을 갖다가 카톡으로 얼마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의아해서 너무나도 그냥 궁금해서 문자 보냈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한 두세 번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 목적이 뭐냐면요. 어, 저도 사람인데 제가 무슨 뭐 순고한 저 그렇게 뭐 순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 훌륭한 일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그래도 어, 2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하겠다는 그일 그거 하나만큼은 전 변함이 없어요. 전이일 말고도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적은 없어요. 우리 헛시는 그런 게 없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누구한테 왜 피해를 주고 하면서까지 살게뭐 있어요? 덕을 주면 모를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갖다 이렇게, 그런 분들은 칭송을 해주고,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김영아 팀장이라는 분이 신용산 그룹을 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곡 센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아저즘 연합을 맡아서 하는 임승영 팀장도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 처음서부터 재작년 6월 13일부터 줌 미팅에 그냥 참여해서 여태껏 꾸준하게 다 왔기 때문에 그분 성장한 것 뿐만 아니고 거기에 와 있는 다른 그룹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 성장하는 거를 저는 1년 반동안을갖다 지금 계속 그 목도를 해, 해 오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아 제가 참 큰일을 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표도 있었고. 뭐냐면 언젠가는 정도 원칙으로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게 진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빛을 본다. 언젠가는 그거를 본다. 는데그 실체를 보여주겠다. 문화가 문화로 바뀌는 게 그렇게 10년은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겠다는 그런 그걸로 저 마지막 그걸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빨리 올것 같아요. 1년 반 전에만 하더라도 그 실체를 보여주겠다. 내가 아무렇게 리이 떠들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딱 증거가 딱 나오고 진짜 그렇게만 되면 은 그때서부터 하는데 아 여기 그 우리 저그로벌 아저 좀그 저기 센터장이 한고집파거든요 제, 제작인 하지만, 본인이 저한테 사부, 사부님이라고, 사부님이라고, 그냥 뭐, 겨울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누구한테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자당하네 하는데 한고집 해요. 그래서, 아, 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어, 뭐, 할수 있으니까 얘기인데, 저 버스기사분이 들어오셔갖고 1년 반 전에, 딱 1년 반 됐습니다. 그러고, 아주 좀 연합을 만들고, 1년 반도 채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이거를, 리시버로 듣고 한 분이 요번에 535만원 받았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들어와갖고 그분이 이 시스템을 제 책과 유튜브를 보고, 그땐 책도 안, 나, 책 나왔을 때죠. 그래서 유튜브하고 책을 보고 이거다, 그러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화 팀장이 유튜브만 보고 알아본 거고, 그분 얘기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임승경 사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센터 근데, 우리가 아자줌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이동섭 사장이라는 분이, 버스기사 그분 이름이 이동섭 사장이 공교롭게 다 남자들, 남자들이 게 보는 눈은 있나 봐요. 그래서 빙고 이거다. 이제 드디어 찾았다 그러고 저희 아자줌이.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대전, 대전에 계신 그룹인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몇명 듣고 이렇게 막 하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냥 방향성을 잃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중중은 그때는 또 생경할 때니까 그러자 어줍지 않으니까 막 이러고 방황을 몇달 하다가 우리가 아자중 연합을 갖다가 그 세국센터 그 젊은 그 사장님이 그거를 저랑 손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열어 봤더니 한몇달 뒤에 그거를 알아보고 들어온 거예요. 9월 정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달 뒤에 3 1 살짜리 김하나 사장이라 분을, 그냥, 뭐, 애죠, 우리. 그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뭐, 고만둘라고 그랬대요. 맨날, 뭐, 몇 년을 갔다 이렇게 해도 그냥 30만원, 그리고 맨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아줌마들, 그것떤 컴퓨터 관련된 것만 맨날, 그거저기 심부름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도저히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갖고 고만둘라고 했던 분인데, 이거 분명하니까, 이게 한번 들어와서, 이거 마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건들었는데, 서른한 살짜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저는 아주 거기서 많은 비전을 봅니다 너무들 잘해요 너무들 해도 해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미팅에 딱딱 들어와서 사회도 봐뭐 호스트도 봐 거기 스텝 그냥 온갖 거어 갔다가 젊으니까 이런 걸 잘하잖아요 말도 잘해 그리고 씩씩하게 잘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김하나 사장님이라고 하는 지금 33살 됐죠 이제 서른세 살된 거예요 한 1년 한 3개월 됐나요 근데 그분은 들어와서, 어, 어떻게 했냐고 그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엄마가 애터이 좋다고 그래서 에터미 육종화장품, 지금 이제 폐임이죠. 그거를 갖다 집에 그냥 굴러다니는 게 그거니까,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뭐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거는 기초화장 세트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랐는데 너무나 좋더라. 그래서 편견이 전혀 없었대요. 그게 뭐 화장품 회사인지 알았대. 그래서 10년을 썼는데, 어떤 사람한테 우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답니다. 아니 그거 10년을 갖다가 그렇게 쓰고 뭐 했으면 뭐 수당 꽤나 많이 받았겠는데 그러고 그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야 이게 그래 갖고 했더니 아 이게 30만 30만 그래서 세미나 가서 그걸 듣고 처음으로 이제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거를 하면서 엄마도 전혀 모르시는 분이야 그 저기 카, 아, 카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네, 그러는데 자기가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이걸 잘 못하니까 주문을 잘 못하니까 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알아보고 난 다음에 엄마 이게 이런 거 였는데 우리 그냥 쓰기만 줄창 10년을 썼네 우리가 쓴 것만 해도 꽤나 될 텐데 이건 무한루정 무한단계래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그거 한번 그렇게 해갖고 또한번 얼마라도 나오면 그래서 15만원만 벌어도 이게 용돈벌이로 얼마냐 해. 그거 가지고 가입을 해놓고, 엄마를 갖다가 바로 밑에, 밑에 달아놓은 거예요. 밑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엄마, 이게 이쪽만 되면 안 되고, 이쪽도 하나, 이렇게 30만 p 비가 이렇게 돼야지 뭐가 얼마라도 나온대요. 그리고 얘기하니까 엄마의 친구를 갖다가 이쪽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 소속센터가 대전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 좀 뭐, 얘기하기 곤란한 뭐 자당 안에 그런 다 시스템도 없이 그냥 막 그냥 카드 질러서 갖고막 그냥 다 중구난방 그냥 여기저기 다 색깔이 그냥 다 빨주노초 파남뭐 그냥 다 각자들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하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그냥 혼자서 맨날 그 컴퓨터 심부름이나 그냥 이것 이게 뭐야 그러면 또 가르쳐주고 그거만 하다가 지쳐 가지고 그런 데다가 그러던 판에 그 버스기사 그분이 여기 한번 와서 해봐고 요즘 젊은 사람들 잘합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우리 때랑 틀려요 저도 자식이 지금 뭐~ (35살짜리) 딸내미하고 (31살짜리) 이제 아들내미가 있는데 걔네들은 학교 다닐 때 우리랑 배우는 게 틀려요 탄구 영역 무슨 뭐~ 해서 다 나름대로 자기가 딱맞 그게 어떻게 주제가 있다면 평소에 얘기 안 하던 애들도 뭐~ 는 얘기 못하는 잘 못하고 이렇게 누구 앞에 서서 이런 거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입장이 딱되면 아주 정확하게들 리게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더 원칙을 더 중시합니다. 한때 일본 불매운동 나왔을 때 유니클론과 그게 그냥 막 일본계 회사들이 그냥 문을 닫을 지역까지 갔잖아요. 걔네들 불매운동 들어가면은 저 우리 우리하고 게임이 한다고 그러니까 막 sns 상으로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어, 원칙적으로 아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아주 그냥 더 가는데 이거 딱 보니까 시스템을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어 토론식으로 하니까는 어떡하는 건데 굉장히 잘해요 사회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가 그런데 단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도 거기서도 화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고 나서 한게 제대로 한게 1년밖에 안 됐는데 맨날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던 사람이 지금 300이 넘었어요 그 위에 버스기사는 535만 원을 받았고 그, 그, 그 처음에 왔던 그자측에 그 그분은 300 몇십만 원을 받아요. 근데 그, 그 밑에 어머님 달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머님하고 어머님 친구도, 어머님도 300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어머님 친구도 200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버스 기사분이 듣고 오신 분이 또 이쪽, 우측에 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300이 나와요. 47살, 지금 48살 됐나요그 여자분도. 인터넷 쇼핑몰 하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맨날 50만원도 안 나오고 맨날 이러니까 지실대로 지쳐서 진짜 그만둘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런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일, 뭐 그냥 넉넉히 잡아줬어 1년 반입니다 이제 실체가 나타나는 그게 됐어요 저신용산에사 하고 있는 우리 저기 그김영아 팀장 그 다음에 여기 임승영 팀장 그다음에 이제 또그 버스 기사분 이동섭 팀장,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실체들이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어, 올해 저 새새마 어, 지나고 이제 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언젠간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직접 자기네들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는데 저는 이 실체를 갖다가 언제 보여주면은 이 문화는 그 베를린 장벽이 확 무너지듯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그냥, 그냥 없어져서 동서독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도, 독일로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그런 실체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을 때. 그 얘기를 갖다 제가 왜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한 것만 가지고도 그 김하나 사장이라고 하는 3세살짜리 고분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제가 여기 진짜 저는 얘기할 게 무지 많은데 요 정도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는 이 목적은 목적은 뭐냐면은 그런 실체가 되시는 분들 진짜 실 소득이 되면서 연금 소득 전 시간에 전전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진짜 그 사람이 그그 서른한 그살 그분은 사진 원래 에저 사진학과 나와서 사진 찍는 요즘 조금 코로나 풀려가지고 사진 찍는 그 일이 많이 늘어갔고 지금 그거만그거만 열심히 하는데도 이백. 70만원, 280만원, 300만원 넘어 나와요 그게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을 갖다 전, 전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소득은 5년, 10년을 했는데도 맨날 수동, 자동, 수동, 자동 그리고 그냥 맨날 그냥 이 사람 심부름, 저 사람 심부름 또 이렇게 하는 그 노동수익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원래가 사진 전공이니까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그러고 그게 도 주업이니까 그거 지금 거의 그거 99% 하고 있어요. 우리 미팅만 참석합니다. 그래도 돼요. 왜? 복제가 다 돼서 그 사람들이 탄탄하게 그 아가씨 없더라도 그 사람이 굳이 그 간섭하지 말라 고 그러거든요. 뭐 쓸데없이 간섭을 해요. 다 알아서 자영사업이니까 시스템은 자영사업가의 힘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들 다, 7, 80명이 알아서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한다고 그걸 갖다가 자꾸 간섭을 하냐고요. 쓸데없이 나이도 젊으신 분이.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할일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처음에 기초공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게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그때 가서 아 주저주저 하다가 지금 그래도 또 내가 여기에 또한 줄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래도 뭐 등등등 그런 거에 작만 연하죠. 거기서 하시면서. 지금에도 책 보고 열심히 유튜브 보고 있는 그대로 저다 밝혔어요 저 300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뒤져 보시고 애터미 캐슬 그것도 다 해서 아그 원리를 생각하세요 돌아가는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실체가 아마 올 연말쯤 되면 리더스 에도 들어가는 분들이 나오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계속 연금 수득이 나오는게 아니고 계속 200만원 2백이 200, 20만원 230만원 2 0 70만원 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수입으로 탄탄하게 그리고 신규들이 계속 들어와요 신규들이 그래서 그 부분, 그런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아 이게 시스템 소득이고 이게 권리 소득이고 이게 연금 소득이구나 야 이렇게만 가서 간다 그러면 은 3대 회사에서 얘기하는 3대가 아니고 이건 3대 이상으로도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네트워크에 권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무너져라! 그러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뭐 하면 너나 무너지세요? 왜, 왜 그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저는 이렇게 지, 신나게, 신나는 달밤인데 왜 자꾸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아무리 고살 지내도 안 무너져요. 그렇게, 그렇게만. 제대로만 기본을 닦고서 이렇게 가면은 그게 복제가 복제가 되니까 그 밑에 사람도 거의 5, 6개월만 되면 그 말하는 것도 똑같아지고 그 5원칙 5개념을 아주 정립이 된 상태에서 스피치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복제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 에, 에, 아유 그때 마이크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많이 얘기할 때 그때 그냥 내가 하다가 조금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연말 돼가지고 연말? 연말까지도 안갈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실체들이 나타나서 실제 그랬을 때 그때, 아유, 그때라도 진작에 내가 빨리 할 거를 그때 나중에 그 후회하실까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거에 굉장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즐거워요. 제가 이 나이에 또뭐할게또이렇게뭐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는, 어, 이렇게 해서 공원, 공원이라면 공원이고, 이거 비전 보신 분들 저 때문에 이렇게 해서 책 보시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고 갖고 돈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인처럼 생각해요. 은인. 그럼 너무나도 그냥 고마워하고 그냥, 그냥 이런 거 보면, 저어 제가, 아,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아, 내가 이거 하기 진짜 잘했다. 저 절대로 이거 놓거나 뭐 10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 유튜브 놓거나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10년이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 전 지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기초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업자 돼서 3대, 4대, 5대까지도 영속이, 영속되는 시스템 소득이 나오는 그런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에, 전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지금에도, 지금에도 오늘 결단하시고, 책한번더 보시고 정독을 하시고 그리고 하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언제 그 버스기사 그분처럼 또 그렇게 같이 왔던 그두 분의 그 사람들처럼 득도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서야이 경우나 그런 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